현재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채무 불이행, 더 이상 빚을 낼수 없다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 특별 조치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기침만 해도 우리는 감기가 걸리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이 상태가. 엄청나게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 아마존에 이어서 구글도 대규모 가문에 계속해서 정리해고를 하고 있는 상태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힘든 상황에 우리나라는 또 아파트에 대한 투기 세력들 그리고 갭 투자 이후에 지금 엄청나게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거래 자체는 거의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서도 대구에 계속해서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간단하게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망연자실 하면서 위축해서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시야가 흐려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갭 투자를 했거나 투기 세력 그리고 글 했는 분이 아니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현재 사태를 주목하면서 명확하게 사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수송구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체적인 거 보는 거니까 상세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만촌용에 서한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거래 없이 뭐두 건이 답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해밍턴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10억이었는데 현재 6억으로 내려갔고 범어풀 위 마찬가지 예전 가격이 11억에서 현재 8억 천으로 실제 거래되는 평수이기 때문에 평수는 따로 개별적으로 보시면 돼요. 일단 나머지 평수들은 거래가 안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히스테이트 범어 예전 15억 7천에서 현재 13억 9천 두산이브 마찬가지 예전 금액이 20억에서 17억 3천 브라운스톤 같은 경우 예전 가격이 9억 8천에서 현재 5억 4천 5백 많이 떨어졌네요 35평 인데 그리고 계속해서 더 떨어질 기미가 좀 보이죠 수승구도, 뭐, 수승구, 뭐, 자, 뭐 자체가 워낙 뭐, 갭투자 투기 세력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는 가격이 좀더 빠질 때까지 기다려 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금매물이 빠지고 나면은 또 순차적으로 자금매물들 조금씩 내리면서 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거래 금액도 중요하지만은 분위기를 좀잘 살펴야 되죠. 중국 같은 경우, 엑소시움 센터를 동인 같은 경우는, 뭐 예전, 5,6900에 거래됐지만 4억 8천. 그리고 동대구 반도유보라 같은 경우도 뭐 예전 금액은 6억 5천에서 4억 3천. 뭐 작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남동 이안센터를 뭐 예전 금액이 8억에서 5억. 뭐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딱 동네를 찍어서 보긴 그렇고. 어 지금 나머지는 거의 거래가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 에어리넷들 같은 경우도 뭐 예전에 말을 많이 하죠 11억 7천에서 현재 6억 5천 황금 엘포레 같은 경우도 뭐 예전 가격 6억 9천에서 한번 올랐습니다 7억 5천까지 올랐다가 지금 다시 내려가는데 뭐 이런 비상식적인 거래는 실제 뭐 돈이 많은 분이 뭐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거래는 그렇고요 수성 프로지오 리버 센터 일단 뭐 거래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이름이 좀 짧았으면 좋겠는데. 앞선 복무영예담 같은 경우 5900, 5억 9천에서 지금 5억 5천, 큰 거래 자체도 없었고. 앞선 서한 다음 4억 2천 5백에서 3억 4천. 2차 화성 파크드린 같은 경우도 예전 금액은 5억 4천에서 지금 4억 5백 80, 태화아어스 같은 경우 뭐 예전 금액이 5억 6천에서 지금 4억. 그의 2, 3억대는 대부분 떨어졌다고 보면 되겠죠. 대오트럼프 같은 경우 예전 금액이 9억 2천에서 현재 6억. SKB 같은 경우 예전에 14억에서 현재 10억 3천. 현재 거래되는 평수는 여기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평수를 확인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어, 지산동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지산동이 크게 가격이 높은 아파트는 없지만 그래도 더샵 수성, 라이커 여러 같은 경우는 뭐 거래 없이 10억. 아니네 7억 8천에서 뭐 거래가 없어요. 그리고 지산리더스 뭐 예전 최고가가 2억 3천에서 2억. 뭐 이어 아파트 범어청하뭐 예전 금액이 4억에서 3억 수송하늘채 뭐 가격이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가격이 내리면 구입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현명하신 거고 이렇게 가격이 높아도 필요에 의해서 또 구입하시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태왕 아너스 <웃음> 예전 금액이 5억 6천에서 지금 4억 1200. 세광 그린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3억 2천에서 그냥 2억으로 좀 내려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남산 화성파크 드인 같은 경우 예전에 5억에서 지금 현재 3억으로. 흑동 스타일스 남산 같은 경우 예전 기 5억 5천에서 현재 3억 9천. 황실보성타운 같은 경우 예전에 3억6천에서 현재 2억3천5백 이편한 대신 같은 경우도 가격은 내렸겠지만 은 현재 보시면 최고가가 5억9천에서 3억4천 거의 반토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반월당 산포레스트 같은 경우 뭐 예전 가격 5억8천에서 5억7천 신성 미소시티 같은 경우 예전 7억5천에서 현재 6억 청라운 덕사 앰플레스터 같은 경우 지금 예전 가에 8억 7천에서 4억 청라운 덕력사 앰플레스터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전화를 좀 많이 받았는데요. 가격대 자체가 계속 급하락하고 있죠. 8억 7천 900에서 4억 9천까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한 무시 전화 오셔서 이쪽에 급매물이 없느냐 구해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 뭐 직장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 일단은. 사실 갭 투자하는 사람들 투기 세력들도 역세권에 많이 투자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도 역세권을 좀 많이 따지는 것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수요가 계속해서 많다 보면 금 매물들이 많이 안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장시간 기다려 본다고 생각하고 기다리면 아무래도 금 매물들이 더 내놓지 않을까 뭐 그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금리라든지 뭐 기타 모든 사항들을 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두고보자하는 심리가 있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부동산 투자든 노름이든 심리제인 것도 무시 못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는 부동산 투자라기보다는 부동산 투기, 그냥 부동산 노름을 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심리를 잘 읽어야 정말 저렴한 매물을 구입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되구요 뭐, 가격이 또 올랐습니다. 요런 아파트. 1억 6천에서 답으로 2억 9천. 대구역 센터를 자리 같은 경우는 예전 최고가가 6억 6천인데, 지금 4억 5천. 대구역 오페라 같은 경우 예전 최고가가 7억이었는데, 현재 5억 2,600. 오페라 트로 센터를 시민 같은 경우 예전 6억 5천에서 지금 4억 1,500. 나머지는 거의 거래가 많이 없었죠. 없었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거래가 된 것들이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아이구야 예 네, 영우회담 거래가 많이 됐네요 예전가가 5억 2천에서 4억 천 크게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황제멘션 뭐예전 금액이 최고가가 3억 5천에서 2억 3천 이편한 대신 봤나 최고가 5억 6천에서 3억 4천 전체적으로 거리량이 많이 없다 보니까 볼 것도 많이 없네요 두류동에 두류 센터를 빌드 시티 참 이름 길게도 지났네 7억 그 최고가는 7억에서 지금 5억 7천 마찬가지 빌리브 메트로뷰 같은 경우 예전 최고가가 7억에서 지금 6억 6천 그리고 그 옆에 죽전역 시티 프라임 같은 경우 예전가 6억에서 지금 4억대로 내렸고요. 죽전역 인터불고, 마찬가지 예전 최고가 5억에서 지금 3억 8천으로 내렸고, 히스테이트, 마찬가지 주청역 더 퍼스트 같은 경우는 최고가가 7억이었는데, 현재 5억 2천. 죽전역 화수파커 드림, 마찬가지 예전 최고가가 6억 5천에서 현재 4억 9천. 청계 누림, 노림... 타운 같은 경우, 뭐, 예전 최고가, 뭐, 3억 2천에서 현재 2억. 뭐, 요런 작은 아파트들이 어느 정도 거래가 좀 되고, 굵직굵직한 아파트들 가끔 가다 거래가 되고요. 마찬가지, 로얄 센터롤, 센트럴, 센터롤로, 뭐, 4억에서 뭐, 3억. 성내, 레미안 같은 경우도 최고가가 5억 2천에서 지금 3억 3, 3억 3천. 거의 뭐, 반토막 비슷하긴 났네요 그리고 요런 아파트 작은 아파트들은 그래도 그 나이가 좀 되는데 예전 최고가 3억에서 2억 8천 그 뒷자리는 좀 빼고 얘기하는 거니까 어차피 영상을 보시니까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고 월성 2편안 7억 5천 거래됐는데 예전에는 15 5천까지 거래가 됐고요상인량 2편안 뭐 예전 거래 금액 자체가 7억 2천 5 0에서 현재 5억 1천 5 0으로 내렸고 상인 대승스카이 같은 경우는 예전 최고저가가 최고가 3억 8천에서 크게 많이 안 내렸다. 월성레미안 최고가 5억 7천에서 현재 3억 3천, 거의 반토막이네요. 진천용 계룡 리슈빌 같은 경우 최고가 5억 3천에서 현재 4억 3천, 월베역 키스데이트 예전 최고가 5억 1200에서 현재 3억 3천, 거의 대부분 반토막이 좀났죠 유천포레스트샵 같은 경우 예전 최고가가 4억 5천에서 2억 7천, 대공영 레미안 같은 경우 예전 최고가는 4억 7천에서 현재 2억 9천, 후방민션 마찬가지 예전 최고가 3억 6천에서 뭐 3억 3천, 화원 이진 캐스빌 이런 아파트들은 보통 상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억 6천에서 현재 3억 7천, 거의 거래가 거의 많이 없습니다 없고 대부분 이 3억대 정도에서 거래가 일부 이루어지는 것같고요뭐 요런 작은 아파트 성서 보성 보람타운 같은 경우도 예전 가격이 2억 600 이었는데 현재 1억 6천으로 거의 계속해서 가격이 내리고 있고 성서와 용타운 마찬가지 예전 가격이 2억 3천 인데 현재 뭐 1억 5천 2억 3천이 아니고 2억 3백 성서 주공 2단지 같은 경우도 최고가는 1억 3천인데 3천만 원 빠져서 뭐 가격이 좀 내려왔고요. 뭐 성서 푸른마을 같은 경우도 예전 가격은 4억인데 뭐 3억 3천. 작은 아파트들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가격이 내려와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갭 투자 투기 세력하고 관계없이 지금 현재적으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내려가는 분위기입니다. 어, 대실력의 동아이 워시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은 4억 4천에서 현재 3억 3천 그뭐올림센터를빌 같은 경우도 실제 가격대가 보게 되면 은 예전 최고가가 5억 6천에서 지역 4억 3천 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 UNI 3억 4천에서 2억 3천 거의 반토막이죠 강창그림빌 같은 경우 예전가 1억 4천에서 뭐 1억 4천 큰 거래가 없었고 에코폴리스 동아이 워시 3차 이름 엄청나게 깁니다. 최고가가 3억 7천에서 현재 2억 5천으로 내려왔고 그 옆에 마찬가지 동아이 워시 2차 예전 최고가가 3억 2천에서 1억 9천. 그리고 대부분 북구 같은 경우는 거래가 거의 없어요. 뭐 내놨는데 안 팔리는 건지 아니면 뭐안 내놓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이버 광고를 보면 매물은 나와있죠. 해밍턴 플레이에서 동대구 같은 경우 지금 최고가가 5억 9천에서 4억 7천 그리고 해머로스퀘어스트 최고가 뭐 5억 초반에서 4억 200해머로스퀘어스트 마찬가지 뭐 예전 최고가 4억 9천에서 뭐 조금 내렸는 것 같고요 북구 쪽에서는 뭐 거래가 거의 많이 없었다 복무동으로 좀 올라가면은 이시아폴리스 같은 경우 예전 최고가 4억 9천에서 4억 4천. 이샤폴리스 더샵 같은 경우도 예전 최고가가 4억 7천에서 3억 천. 그리고 LH ULCT 같은 경우 예전 최고가 뭐 크게 거래가 없었는데 뭐 마찬가지 지금도 거래는 크게 없네요. 1천만 원 가격 차이뿐이 안 나오고 8050 같은 경우도 실제 예전에 가격에서 뭐좀 올랐다가 지금 거래 자체가 없고요. 어, 마찬가지, 복무동에도 거래는 많이 없었다. 그리고 북구 사수동에 여기 같은 경우는 몇 분이 전화가 오셨는데 예전에 분명히 제가 나올 수 있으면 빨리 나오라 했는데 나왔는지 모르겠네. 연락이 없네. 어, 지금 그 무서운 이하다운 같은 경우는 3억 7천에서 뭐 내리지도 크게 아, 아니, 안 내렸습니다. 3억 천. 근데 자체가 이렇게돼 있기 때문에 실제 보시면 아시겠죠. 배우지가 없어요. 배우지가. 동서남북의 배우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곳은 사실 뭐 굳이 정말 급매물이 아니면 구입할 필요가 없고, 뭐 협화 멘션 같은 경우도 뭐 최고가 2억에서 뭐 크게 내린 것도 없고, 광산 프로그레스, 이름도 어렵네. 큰 거래 없이 뭐 거래는 되었고요. 마찬가지 70, 미래타운 같은 경우 예전 최고가 2억 8천에서 뭐 크게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야, 칠곡, 할라타운 같은 경우도 최고가는 1억 8천에서 뭐 조금 내렸는 걸로 보이고 칠곡 자체에 지금 거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칠곡은 예전에 한번또 외지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 바퀴 돌았죠. 이쪽에 뭐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를 좀 알아야 가격이 얼마나 좀 내릴 건지 예전에 제주도가 그랬죠. 계속해서 중국인들로 들어와서 미친듯이 계속 구입을 하니까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러고 말겠지 말겠지 했는데 계속 오르니까 한국 사람들이 뒤 후발주로 들어갔죠. 그러면서도 한국 사람들이 따라 들어가니까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는 갑자기 거래가 올 수돗되다 하듯이 그렇게 수돗이 되었어요. 지금 대구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상황들을 실제 저는 뭐 겪어봤기 때문에 현재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좀 오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좀장기적으로갈 것이고, 그리고 갭투자나 투기세력들, 급매물로 돈이 없이 투자를 했는 분들은 사실 울며 겨자 먹기로 완전히 손해를 보고 팔고 나오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것도 누가 물어봤는데, 뭐 엑소디엄 센터를 통인뭐 사실 우리가 1군, 2군 아파트 지금 따지는 입장에서 전혀 뭐 해당 사항이 없는 아파트인데, 가격 싼 맛에 구입을 하겠다. 근데 가격이 안 싸요, 제가 보니까. 반도 유보라도 예전에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죠. 아무튼, 뭐, 그런 정황들, 상황들을 어느 정도 알면서 뭐든지 가격대도 한번 보셔야 되고, 그래야 가격이 내렸다 해서 그 가격이 진짜로 내렸는 건지, 아니면 더 내릴 것인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빌리브 프라이머, 뭐, 동대구역, 대구역, 반월당 마찬가지. 대부분 보면은, 가격 자체가 뭐 계속해서 내려 놓고 있지만은 더내는 기미가 충분히 보인다는 거죠 아무튼 뭐 역세권 쪽으로 뭐 지금도 많이 찾으시고 또 육세권 쪽으로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면 사면 사면 사고 말면 말면 식으로 조금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니면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금매물들은 그 잠시 주춤 하다가 다시 왕창 나오지 않을까? 뭐 저는 그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만 그게 정답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대구 전체를 한번 봤는데 그냥 한눈에 보게 되면 이해가 좀더 쉽지 않을까 싶어서 간단하게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예전 거래 동향에 비해서 엄청나게 거래가 없다. 예전 거래 동향을 보게 되면 17년, 18년, 19년도에 거래 20년대에 가장 거래가 활발했네요. 수성구는 그리고 21년, 22년 계속해서 거래는 없는 거고 23년은 이제 뭐 초기니까 당연히 없을 거고 중국 같은 경우 마찬가지 뭐 천건, 천건, 20년도에 삼천건 21년부터 거의 뭐 3분의 1 토막이 났고요. 그리고 서구 같은 경우는 뭐 20년에 천구백건 가장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21년도부터 후훅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북구 같은 경우 뭐 예전에 평균적으로 6천건에서 20년도에 만건 그리고 21년도에도 5천건까지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거래가 없었고요.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도 뭐 예전 20년도에 7천건 그리고 21년도에 3천건에서 완전 바닥으로 기기 시작하고 달성군 마찬가지 20년도에 8천건 기존의 평균가는 3천건에서 4천건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4천에서 22년도는 2천건으로 반으로 떨어졌고요. 달성구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8천, ,000, 9천건. 19년도에 만건이 거래가 되었고 20년대 최고가로 만4천건이 거래가 되었죠. 그리고 그 밑으로는 완전히 폭락하는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건만4천건 기존에도 8천건, 뭐 9천건이래 거래가 되었는데 4천건에서 2천건으로 아, 이 정도면 거의 거래폭락이라 말할 수 있죠. 남구같은 경우는 뭐 크게 거래가 없었는데 남구는 평균적으로 뭐 600건, 800건, 그리고 19년도에 1200건, 그리고 20년도에 2000건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1년도는 바로 뭐 4분의 1토막 600건, 그리고 22년도엔 300건. 거의 남구 같은 경우는 거의 거래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네 자체가 좀 작기도 작죠. 오늘은 대구 전체를 한번 봤는데요. 실제 뭐 여러분이 보신 것과 같이 동일합니다. 거래도 없고 기본 금액은 3, 4억 정도 하락한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눈에 보이고 있고 남아 역세권 쪽으로 일부 거래가 조금씩 되고 있음에도 거래 가격 자체가 많이 내려오고 있는 편입니다.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세권 쪽으로 개투자와 투기 세력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요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아파트뿐만 아니라 뭐 상가 주택, 다가구 주택, 뭐 빌딩까지야 손을 대겠습니까만은 아무래도 뭐갭 투자를 가장 많이 했는 곳은 아파트죠. 그리고 상가주택, 다가구주택은 갭 투자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금매물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은 그래도 신축으로 짓는 원룸 건물이나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업자들이 원가로 판매하려고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대구아파트 전처진 거래량을 확인을 했고 거래금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봤는데요. 계속해서 요번 연도에 대구부동산에 대한 거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